못 들어오게 중지했어 너를 정신병동에 옮기고 진짜 니말맞다나 네 나쁜 아버지가 확실하네 너 먹을 거다 사가지고 왔는데 못 전해줘서 미안해 건강해 기도해줄게 미안하다 네 이거 음식도 못 전하고 돌아가네요 제가 아까 받은 티켓도 있는데, 위에서 기다리니까 내려가라 그러고, 딱 엄마, 형, 그렇게 두 사람만 들어오게 세라했어요 아버지가 또 우원이를 정신병자로 넣으려고 정신병동에 넣어놨어요. 지금 찍고 있어요. 엘리베이터 아니거든요. 우원이 보러 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보행기 끌고 다니는 장애인 지금 찍고 있어요. 엘리베이터 아니거든요 우원이 보러 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보행기 끌고 다니는 장애인 펑튀기 태극기 네 이거 음식도 못 전하고 돌아가네요. 제가 아까 받은 티켓도 있는데 위에서 기다리니까 내려가라 그러고 딱 엄마 형 그렇게 두사람만 들어오게 세랍했어요 아버지가 또 우원이를 정신병자로 넣으려고 정신병동에 넣어놨어요 우원아 미안해 노력했는데 니네 아버지가 네. 너못 들어오게 중지했어 너를 정신병동에 옮기고 진짜 네 말만 따나 나쁜 아버지가 확실하네 너 먹을거 다 사가지고 왔는데 못 전해줘서 미안해 건강해 기도해줄게 미안하다